테스트 구장 뭘 운영하는지 좀 볼까 어 로비에서 그 바뀐지 좀 오래됐어 테스트 내용 골킥 개선 침투방향 설정 기능 추가 오이런것좀추가됐냐그 다음에 신규 침투 패스 추가 신규 개인기 추가 선수 움직임 개선 이건 좀 개선해야돼 스탱링 태클 개선 이것도 개선해야되고 침투 단축기 이제 q 를 안한다는건가? 침투를 그럼 q 로 이제 하는게 아니라는건가? 골키퍼 키컨에 따른 반응 속도 이건 좀 조정해줘야 되더라 할라이트 장면 추가 저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파워슛 기능은 뭐야 감아차기 슛 밸런스 조정 아 감차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맞아 맞아 게임 플레이 오류 수정 요거 제발 진짜 옵사도 아닌데 옵사도 좀 바꿔주고 좀 바꿔주라 진짜로 음 일단 골킥 개선 골킥 시 공을 받는 선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 시점 변경 아 약간 그런 기능이 좀 추가되고 골킥시 정확하게 골패스 할수 있도록 공유 목표지점 인디케이터 음. 키보드 QA 높은킥 뭐 이런것들 좀 추가된다 하네요 침투 방향 설정 기능은 뭐지? 침투 요청 혹은 패스 침투 방향 설정 시 원하는 방향으로 침투 할수 있도록 오 키보드는 Q 침투 적용 이후 시프트 방향키 아야 이러면 좋겠다 지금 그냥 Q 에놓으면 애들이 알아서 그냥 뛰어가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Q로 해놓고 Shift 방향키로다가 그거를 이제 1초 이내 방향 설정해가지고 어떻게 좀 가게 할수 있겠네 음. 그거랑 패스 침투 방향 설정 상황 패스 단축키 입력 후 1초내 음. 뭐 S, A, 뭐 W 입력 후 Shift 방향키 바로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 그건 뭐 아까 위에도 얘기를 했고 침투 요청 시, 정착 시에도 침투 방향 설정. 어, 패스트 바드 선수를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오프 더볼 수동 설정 기능. 키보드 v 이라네요 네. 뭐, 신기하네. 어. 뭐, 요런 것들은, 뭐, 1, 방향키, 뭐, 2, 뭐, 어쩌, 좀, 뭐 그런 건. 방향키 1, 2번은 그건데? 저건 나 전술인데? 저건 뭐, 그렇고요. 신, 신규 침투 패스 추가. 아니, QS는 원래 있던거잖아 QS는 원래 있던건데? 저건 뭐 알아서 하고 QZ Shift 방향키 방향 넘매그 방향 이건 뭐냐? QZ Shift 근데 어차피 사용 안할거고요 Shift 유지 요는뭐 똑같잖아 근데. 어 추가되는게 있나? QA 힙촐 뭐 어쩌저쩌고 어... 대체로 보니까 그냥 좀 우리가 사용하는 거랑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음. 선수 움직임 개선 제발 개선해라 가로채기 하는 상황 이거 인정 이고마킹하는 선수에게 다가가는 상황 이것도 그렇고 크로스 상황에서 공중볼 처리하는 상황 저것도 애들이 이상한 데로 가 계속 수동선수 커서 교체하는 상황 저거 S로 하면 은 이상한 데로 가거든요 그걸 이제 개선하겠다는 것 같고 스탠딩 태클로 공을 터치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은 태클 방향 문제로 아 요것도 개선해야돼 이거 진짜 이거 때문에 역습 찬스 다 나와가지고 나 진짜 억까 제대로 당했어 침투 단축기 개선 Q 한마디로 그냥 Q로 계속 깐단거 아니야? 어는 그렇고 키가 작을 경우 페널티 박스 안에 슛에 대해 민첩하게 반응하도록 조정됩니다 요거는 의미가 없는데? <웃음> 골키퍼 키에 따른 반 한마디로 지금 이제 카시아스나 이런 애들은 지금 그 키컨을 해도 키가 작아가지고 이게 뭐 키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더 민첩하게 반응하도록 하겠다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거는 뭐 그렇다치고 할라이트 장면 득점과 관련 있는 장면 이외에 멋진 장면을 기록할 수 있도록 어... 한마디로 용량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어 파워슛 기능 나 이게 제일 궁금했어 파워슛 기능 중장거리에서 큰 효과를 볼수 있는 파워슛 기능 FD 입력 후 D F 플러스 D 입력 구 D 아 그니까 러 F를 눌리고 난 다음에 DD를 해야지 더 강한 슈팅이 날아간다 그거 같은 느낌이네 음 F를 눌러야되네 FD나 FDD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가 보다 음뭐그렇고요 아, FZD도 있을수도 있죠 어, 파워슛 기능이 그냥 F를 플러스 하는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가마차기 슛 밸런스 조정 휘는 정도가 라이브 서버보다 소폭 하향됩니다. 너프당했다는 소리네요. 음, 너프당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게임 플레이 오류 수정 슬라이딩 태클로 공을 먼저 터치한 이후에 충독 동작으로 인... 그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개 진짜로 제일 어이가 없는거 진짜로 이게 제일 어이가 없어 공을 먼저 터치했는데 불구하고 패널티킥이 돼 말이 안돼 그 다음에 심판이 어드밴티지를 선언한 이후에 안전하게 소유한 상황에서 이것도 이것 때문에 공격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다시 또 하는 어, 진짜 어이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파워를 선언하는 시점에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공을 받지 않고 온사이드 위치로 돌아가 어? 잠깐만 파워를 선언하는 시점에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공을 받지 않고 온사이드 위치로 돌아가 볼서 오프사이드 반칙을 선언하는 아, 맞다 맞다. 이것도 있었어. 맞아 맞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선수가 공을 안 받고 분명 온사이드에 있었던 애가 돌아와서 그 들어가서 봉을 받았는데 근데도 오프사이드 선언을 했었어. 이거는 맞아 맞아. 인정. 그다음에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드라이블 땅볼 패스를 사용하면은 골라인 패스 방향에 골라인을 넘어가는데 아웃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상 요건 저거 없어서 뭐 어, 그렇다 치고요. 낮은 슛. DD 와 DD 너프당했다. 라보나 회이크 갱기 AS나 아니면 EC 드립을 치고 난 다음에 DD 슈팅 때리면 은 겁나게 강하게 날아갖고 거의 대운다골 넣었잖아요. 그거 강하게 당하는 현상이 수정됐대요. 너프당했다. DD 일단 너프당했고요. DD랑 ZD 일단 너프당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참여 보상 뭐 어쩔 줄 아는데 전 테스트 없고요. 음. I'm here only